화상회의 대면, 여기 파워포인트 나왔잖아. 여기서 만 이렇게 있다가 우리 쪽에 대면 학생 얘기를 하면, 대면 학생 가면은 스크린이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 학생 얘기하니 커지게. 이거를 교실에서 볼때 누가 질문하 저쪽 쳐다보잖아. 또 파워포인트는 저기 보잖아. 똑같은 걸 만. 이렇게 세팅을 쓰세요라고 오는 아, 유튜브도 보일래요? 유튜브 켜놓으세요. 여기다. 그럼 유튜브, 뭐 어떻게. 쉽게 저기 스위칭하는 거까요 어드밴스까지 하는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선생님이 하게 되면 여기는 알아서 녹화가 됐잖아. 그러면 이 여기서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여기 여기서 다 강의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야. 네팔에 있는 대학들이, MIT에 있는 대학들이 강의 끝나면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강의, 이걸로 렇게강이 강의를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강의 한 기. 교실에서 프로젝터 대형 강의 시라고 얘기를 해봐. 그럼 그 다음에 저걸 보는 거가 그냥 보는 것보다 낫다. 교실에서도 이렇게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안할 사람은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교실에서 강의를 선생님 프로젝터 칠판 놓고 듣는 학생하고 이거를 원격지에서 프로젝터에 나와서 보는 거 하고 누가 더 나냐. 만약 이거를 밖에서 보는 게 아까 걔한테 물었잖아. 너 여기 와서 이렇게 나한테 듣는 거 하고 거기서 이거 보고서 듣는 거 하고 이게 더 낫지 않냐. 더 집중되고. 그럼 이거 보는 게더 낫다면 앞으로의 교실과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다 학교에 왜 가느냐. 이거예요. 교실에 학생들이 가고 선생님이 있는데 가는 거는 저 강의만 들으려고 간다는 게 지금까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면서 다 보고 교실에 가면 그때는 토의하고 질문하고 자기 거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모였을 때만 할수 있는 거. 그게 하브루타 같은 컨셉에 플립 러닝 컨셉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때문에안되느냐 강의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강의를 이걸로 하는 걸다 클라우드 올려놓고 LMS로 이걸로 해라 그러면은 자기가 혼자 공부 다해한 다음에 교실에 가서 역시 가서 얘기를 하고 떠들고 그래 자기끼리 해 그걸 하는 게 LMS고 우리는 이것을 화상회의로 오피스아워 선생님과 얘기할 때 수시로 아이스 미트로 하라 이거 그런데 이걸 가지고 LMS에 넣고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LMS 가면 다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이 유튜브를 쓰기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사설 유튜브를 만드는 그게 지금 아이스튜디오 c m s 우리가 저 CMS, LMS, m 트라는 서버를 저쪽에 다 만들어놨어요. 교실에 하면 절로 넣어서 애들은 보고 학교에 오면 교실에 뭐있어 시끄러운 교실을 만드자 이게 교육 해야겠다